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루토스의 콩콩 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스트리밍이 제한이 된지 이제 거의 한달 가까이 되는데요 어, 스트리밍 제한이 풀릴 때까지 저희가 유튜브를 방치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 시, 그 암호화폐 시황 분석 어, 시장 동향 분석을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어, 저는 어, 주요 뉴스 그리고 뉴스들에 나오는 그러한 주요 종목들의 차트 분석을 함께 분석을 해보는 그런 콘텐츠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그러한 주요 뉴스들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뉴스에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먼저 볼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뉴스들인데요 자, 바이낸스에서 이 다섯 가지 종목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클록, 뭐 MOD, 솔트, 서브, 윙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인데요. 제가 어, MOD, 그러니까 이 MOD랑 솔트 말고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MOD랑 솔트.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종목에 대해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 상장 폐지가 되게 된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종목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러한 종목들이 바이낸스에서 그냥 상장 폐지가 됐다. 그래서 어왜 그러한 어 사건이 발생됐는지 그러한 뉴스를 이렇게 다룬 건데요.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파고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라, 어 주의하셔라 이런 내용이고요. 좀 의외인 게 솔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좀 원래도 알고 있던 종목이긴 한데 솔트가 암호화폐를 이제 암호화폐를 담보로 담보로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 그러한 코인이었는데요 하긴 망할 수가 망할 수밖에 없었겠네 암호화폐가 담보로 맡겨놨는데 어, 그 담보로 이제 다시 갚아야 될돈 자체가 암호화폐 그 변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겠죠 그쵸? 스테이블이 아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웃음> 암호화폐 음. 아마 피 시장 상황과도 상당히 많이 결부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솔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솔트 차트를 한번 볼까 솔트 어비트에 솔트가 있나요 솔트 솔트 없나 바이낸스에만 있나요 비트마켓에 있는 솔트 자이 뉴스가 나온 지가 한 어,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음.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진 않은데 어, 10%? 12%? 어, 10%, 12% 정도 떨어진 거 말고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워낙 많이 떨어지고 있던 녀석이어 가지고 음. 지금은 오히려 패닉셀에 동참을 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 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어, 마지막 어, 마지막 그 한탕 마지막 한탕까지 해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 자리로도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음, 그 어떤 차트 안에서 차트 안에서 어, 그 내재 가치와는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는 오를만 하다 어, 이 자리에서는 오를만 하다 어, 그러한 자리에서 나오는 반등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반등 주로 뭐 주요 지지선 또는 어, 주요 채널 안에서 주요 채널 안에서 이렇게 어, 직전 반등 지점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그런 근거들의 어, 근거들의 해당되는 자리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것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다섯 가지 종목을 모두 볼 필요는 없겠지만 솔트 같은 경우는 어, 좀 참고할 만하겠네요.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지금 지표 자체도 어, 지표 자체도 상당히 음,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고 MACD 같은 경우도 MACD 같은 경우도 어, 이전 저점보다는 이전 저점보다는 매수가 어느 정도 강하게 붙고 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로 보기에는 좀 어,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솔트 한번 알아봤고요. 자, 자 UN의 식량 농업 기구 고문이라는 음, 분이 블록체인이 인터넷 규모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궁극적으로 인터넷보다 더 거대 거대질 것이다 어, 이렇게 좀 긍정적인.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그러한 발언을 했네요. 근데, 어, 식량 농업기구? 여기가 블록체인과, 그리고 암호화폐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있을지, 어, 그거는 좀 의문이네요. 근데, 충분히 뭐, 식량 농업기구? 에, 도 블록체인이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어, 음식물, 음식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식료품? 어, 식량 농업기구니까, 이러한, 어, 음식들이 유통되는 그런 과정에서 블록체인이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높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뭐 해썹, 햇섭, 해썹이라고 해서 그쵸뭐 음식물 그뭐라 그러죠 이걸 해썹. 음. 아무튼 참치에도 붙어 있는 건데 그 해당 음식이 유통되는 과정을 좀 투명하게 그러한 절차를 투명하게 기록을 해놓는 것을 해썹이라고 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블록체인이. 어, 여기에 연동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그 음, 가치가 높아지겠죠 어, 투명성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엄청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음, 좀 발언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약 10년이 걸린다 실력이 10년, 10년이 걸린다 인터넷 규모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약 10년이 걸린다 그래서 어, IT 버블과도 IT 버블과도 상당히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IT 버블 같은 경우에도 어, 차트가 이러한 식으로 그려졌죠 이렇게 한번 버블이 일어난 이후에, 한번 버블이 일어난 이후에 어, 하락, 하락장을 엄청나게 길게 가지고 간 다음에 다시 정고점을 회복하는 그런 차트들이 어, IT 차트에서 많이 보였어요. IT, IT가 i t 곧 인터넷, 어, IT가 곧 인터넷 세대를 연 그러한 어, 주식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화폐도 이러한 긴 어, 회복 기간을 거쳐서 결국에는 어, 인터넷의 규모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어, 그러한 전망을 어, 내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발언 자체가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음,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어떤 어, 호재다 뭐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기엔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은 크레이그 크레이그라이트 자기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개발자라고 자기가 나카모,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호주의 개발자인데요 얼마 전에 그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SV를 만들어낸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 크래그라이트가 이더리움 확장성 한계를 어, 좀 비꼬 았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더리움 개발 그 코어도 분명히 알고 있는 기존 사실이었고요 뭐 가격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해 1 1월에도 이더리움의 실사용 사례도 없다. 그렇 실사용 사례는 뭐 크립토 키티, 어, 크립토 키티 그러니까 고양이 키우고 이거 이 키운 고양이를 거래하는데 쓰인 사례밖에 없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플로, 플랫폼으로서의 지금은 어, 기능은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 자체의 실사용 사례는 아직까지는 뭐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런 비판을 해가지고 비탈릭 부테리는 크레이그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서로, 어, 서로 디스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더리움 뭐 얼마 전에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이렇게 하드포크와 관련돼서 이슈가 많았죠. 그로, 그로 인해서 뭐 100% 가까이 상승한 그러한 차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나왔듯이, 나와 있듯이 확장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는 거에요. 실사용에 실사용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실제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많이 그만큼 활용을 한다는 건데 실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기능은 저하된다.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이 생태계 자체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그 블록체인에서 어, 사용자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어, 실제 기능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더리움의 하드포크 어, 하드포크 과정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반드시 앞으로 암호화폐장이 조금 더 어, 기반을 다져가지고 실사용을 실사용, 실생활에 사용실 조금 더 많이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해결해야 될 그러한 어, 성결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고 이더리움 개발자들 자체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좀 주의를 좀 해야겠어요. 이더,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볼까? 자, 이더리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만원이었죠. 10만원. 10만원에서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올 거다. 이렇게 누누 말씀드렸었는데, 아, 기억 후반등을 줬어요. 10만원에서. 자, 10만원 부근, 10만원 부근에서 반등을 줬다. 그래서 지금 약 어, 36% 36%, 36 가까이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 매물 때 저항을 계속해서 어, 깨 나가면서 상승을 좀 지속을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 간당간당하죠 간당간당합니다 다음 저항선을 차례대로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 점차 그 힘이 약해지면서 그리고 힘도 약해지면서 어, 바로 위에 저항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가격을 조금 크게 키워볼게요. 153,000원, 어, 153,000원. 그리고 168,000원. 어, 이 부분에서의 저항이 상당히 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과메수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메수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은 다이버전스가, 어,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죠? 고점 갱신을 했지만, 매수의 강도 자체는, 매수의 강도 자체는 아, 약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슈팅을 추가적으로, 음, 추가적으로 슈팅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어, 여기 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가 1 6 8 0 0원 어, 직전 매물 대에 해당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전에 그 이더리움이 헤드앤숄드 패턴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헤드앤숄드 패턴의 목선에 해당되는 16만 8천 원그부분에서의 저항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더리움,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살펴봤고요. 어, 이더리움과 관련된 또 다른 뉴스입니다. 작년 7월에 1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약 50억 달러, 50억 달러를 넘는 그러 거래량을 기록했다.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기준으로 100불, 100불에서 반등을 한 뒤로 계속해서 좀 상승을 잘 이어 나가고 있는데 <웃음> 그런 상승을 좀 뒷받침하듯이 거래량 자체가 작년 7월 이후, 작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한 뉴스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잘봐둬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10만 원, 10만 원 다시 안올 가격일 수도 있어요, 10만 원. 자 지금은 차트를 자세하게 볼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요 뉴스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은 저희 저녁에 하는 음, 저녁에 하는 차트 분석 별도 컨텐츠를 찾아 주시면 되겠죠 당분간 유튜브에서는 차트 분석 스트리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참고하시고요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자, 얼마전에 jpmogon에서 어, JP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JP모건이 어떤 곳이냐고 하면은 작년 재작년 때 이제 비트코인이 한창 어, 잘 나갈 시기죠. 그때 비트코인은 사기다, 어,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 견제를 겐세이를 놨던 그러한 은행입니다. 아무 러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 버블 가격에 대한 거품뿐만 아니라 그냥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그냥 계속해서 표하를 하면서 어, 비트코인에 실제로 그, 막 약, 마이너 30%, 어, 30% 가까운 하락을 만들기도 했던 그러한, 어, 뉴스였죠. 실제로. 그 그렇죠? <웃음> 근데 작년, 이제, 어, 그러한 발언을 한 다음에,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러한 기능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어,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기까지 했네요 음. 자 그러한 JP모건, JP모건 코인이라고 하는 JPM 코인 JPM 코인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코인이 리플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리플 가장 실생활에 접목되어 있는, 실생활에 가장 활용성이 높은 음, 리플 리플 코인을 어,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코인이 JPM 코인입니다 그래서, 어, JPM 코인이 진정한 리플의 라이벌인가? 이러한 어, 뉴스인데요. 어, 두 개가 좀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 어, 여러 나라,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그 나라에서의 각각 있는 은행끼리, 어, 이 은행끼리의 어, 국제 송금에 초점을 맞춘 그 코인이 리플이잖아요. 이것과 비슷하게 JPM 그러니까 JP모건 자체도 은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 은행별 은행간의 그리고, 은행 그리고 국가간의 어, 국제 송금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JPM 코인입니다. 음. 하지만 차이점은 리플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죠. 실제로 어, 한 100원, 100원, 100원에서 약 3,000원 가까운 그러한 변동성을 어, 변동성의 폭을 가진 그러한 코인인데 JPM 코인 같은 경우는 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인지는 지금 자세히 모르겠지만, 달러 기준, 달러 기준으로, 어, 고정된 가치를 가지고, 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코인이 바로 JPM 코인입니다. 그래서 리플을 지금은, 어,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데, 차이점은, 차이점은,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 리플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그, 블록체인 코인이긴 하지만 JPN 같은 경우는 어, 스테이블 코인이다. 따라서 어, 이두 가지가 활용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어, JPN 코인이 앞서겠죠. 스테이블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스테이블이기 때문에 자, 그 활용성은 앞서겠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달러 기축이 아니기 달러 기축이 아니고 각각, 어, 각각 국가에 맞는 그러한 기축통화와 함께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각각의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JPN 코인이 어떠한 모터를 걸고 어, 개발을 해 나갈지도 한번 초점을 맞춰 봐야 될것 같네요 그쵸? 자, 리플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음, 오늘 뉴스브리핑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과연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있을까?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수렴 채널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탈하는 방향 쪽으로 어,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느느 말씀드렸었는데요 조금 바로 수렴을 돌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횡보를 어, 거치다가 결국에는 상향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과 어, 그 가격 구조 자체를 좀 같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더와는 조금은 다르죠. 네. 그래서 기존의 수렴 채널을 상향돌파한 다음에 어,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위에 저항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어, 맞물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여기를 한 번에 뚫기는 어렵겠죠. 340원, 345원, 345원. 이 자리를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뚫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형우 방향이 갈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45원. 뚫지 않을까요? 수렴을 뚫고 나서 이거, 이거밖에 못 갈까? 한번 다시 내려온 다음에 리테스트 받고 다시 가능한이 있더라도. 어, 결국엔 345원은 줄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 오늘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뉴스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색하네요. 기존의 차트만 보고 있다가 어, 뉴스랑 같이 차트랑 결합, 결합해서 보는 게 그렇게 좀 자연스럽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늘 그랬듯이 저희는 어, 익숙해질 거고요. 어, 우리의 스타일, 어, 우리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뉴스브리핑과 차트 분석을 연계한 이런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음, 오늘 뉴스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내일 이 시간에도 뉴스브리핑 그리고 어, 저희 권율아빠가 하는 어, 암호화폐 시장 동향 분석도 많이 찾아봐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9시 반에 시작하는 오늘의 코인 엑시아 선생님이 출연하는 오늘의 코인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